이거 영양부추야. 영양부추. 영양부추! 조금만 넣을까? 이런만 넣을까? 예. 그래. 안녕하세요.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요. 몸보신좀 하려고 오, 오리, 온나무도 칼라고 이렇게 준비해버렸어요. 이게 오리가 이게 너무 크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랐어. 응. 이 음. 모가지야. 이게 이렇게 음. 모가지요. 오리 모가지. 이게 너무 길면 봉지가 저기 하니까 그런가 봐. 깨끗이 닦아야지 낡아지는 잘라내보고 여기 울 때, 오리 울때 이런 거다 빼내야지 이런 거못 먹으니까 그때는 못 먹어요 이거는 버려야 되니까 빼고 기름을 이렇게 다 빼내고 콜라비도 이렇게 잘라내야지 여기 이거 여기 요 노란 게 이게 예, 냄새 나니까 잘라내야 돼. 깨끗하게. 이게 노냄 네, 냄새 난다니까 노린다. 하파도 긁어내서 하파. 갈비 밑에가 하파가 들어있거든. 어, 이거 긁어내야 돼. 이거 오리가 크니까 쌀이 많이 들어가겠네. 이 정도만. 대추도 몇개 넣고, 마늘도 여기다 좀 넣고. 이게 삼계탕용, 이거 샀어요. 여기 거, 이거 틈 거. 여기서 뺐어. 이것도 한두 봉지. 좀 많이 이것저것 많이 넣어야지. 올이 그그 비린내도 안 나고 더 맛있거든. 그리고 온나무. 이 온나무는 이거 칫솔로 싹싹싹 문질러가지고 깨끗이 닦았어요. 이거는 자연산 온나무. 우리 저 친구네 집에서 꺾어왔어요. 대추도 맞아요. 이렇게 약간 좀 넣어주고. 이거는 감초. 다섯 개. 올개수잎도 다섯 개. 홍삼 말린 거. 아이 들어간다. 여기 막, 옥, 여기, 여기에 오가피랑, 그 엄나무랑, 그 향기랑 여기 다 들어있어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물 붓고, 푹 끓이면은, 돼요? 오리는 고기가 좀 이렇게 질기기 때문에, 닭은 한, 이 정도면 1시간, 한, 한 20분 정도 끓이면 되는데, 오리는, 고기가 너무 질기니까 이런 것도 또 우루, 우러나기 위해서 좀한2 시간 정도 끓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좀 이렇게 좀 충분히 이렇게 많이 부서 주 갖고 푹 끓이려면 물이 많이 쪼니까 거의 한 시간 반한 시간 반 끓였는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은 젓가락은 쑥쑥 들어가는데 그래도 오리는 너무 어, 뻣뻣하니까 좀푹 물르게 좀더 끓여야지 한 2시간 정도 끓여야 될것 같아 압력솥들 하면은 금방 물르는데 이런 약초가 빨리 그안 우러나니까 약초를 우러나기 위해서 이거 오래 끓여요 그리고 마늘은 아까 좀 넣었는데 요거는 어 너무 미리 넣은 거는 너무 물렁물렁 하니까 나중에 한 20분 정도 남았을 때 이렇게 좀 넣어주면 먹을 때 요게 조금 덜 물려서 좋더라고요 다 쪄어 다 쪄어 물 이렇게 나오면 붓어야지. 쭉채 다들. 올이라 이렇게, 응?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안 물렸잖아. 짠. 이렇게 해서 밥을 이렇게 다리 와 다리 쪽에 찢어갖고 먹으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. 뭐. 이야. 엄청 좋지 않냐? 응. 음, 다치죠. 어, 많이, 많이 했더니 막 뚝뚝 떨어지네, 이렇게. 먹어주세요. 음. <웃음> 아, 이게 장갑이, 비닐이 장갑 내가 뺐네.